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포항 남부 초등학교, 죽도 파출소, 고속버스 터미널, 대초등학교, 상대초등학교 부근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08.3제곱미터 63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8m와 4m 접해져 있는 각지입니다. 다음은 건물 내역입니다. 연면적이 372제곱미터 112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층당 124.22 38평입니다.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입니다. 층수는 총 3층입니다. 방향은 주출입구 기준으로 동향입니다. 1층 사무실은 122.4제곱미터 38평입니다. 2층 사무실 면적도 124.22제곱미터 38평입니다. 3층 주인세대 면적은 122.2238평입니다. 주인세대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1개, 베란다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올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용승인일은 1990년 8월 8일입니다. 1층 사무실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 50만원입니다.